이 영상은 온라인 청년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 뒤에 살짝 보이는 게 수학과 건물. 틀리고 같고. 여기서부터가. 여기서 오른쪽으로는 이제 자연대 공대, 공대 아. 여기서 왼쪽으로는 인문대 사회대. 음. 그러니까 물과와이가가 나눠져 있는. 음. 그래서. 이 공대는 엄청 들어가잖아, 여기서 또. 더 어, 뭐 들어가야, 어. 캠퍼스 통 하나 봐. 어. 여기가 중앙도서관 본관. 아, 이어져 있어? 건물이? 어, 그 옆, 이 가운데 2, 3층으로 해서 이어져서 이 건물이 들어가 아, 아, 신기하다. 여기가 관정관 1층. 음. 학생밖에 못 들어가지? 어. 둘다 찍어야 돼갖고 그치. 그래서 이제 관정관 뒤에 부대 시설이 좀 있거든요. 음. 거기를 지금 지나가고.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관정관... 3층 보고, 음. 층마다 입구가 있어. 근데 관전방 뒤에, 뭐예요, 관광. 관광? 광도 있고, 파스쿠치 있고, 마리바 음. 있고, 롯데리아 <웃음> 있고. 근데 편의점이 안 보인다? 편의점은 또 들어도 앞 아, 있습니다. 자. 아 편의점도 그러니까 있고, 지한점도 있고 아... 어... 매점이 더 싸지 그러면? 매점이 좀더 싸지 편의점은 어. 밖에 있는 데라서 똑같아 음... 그렇지 여기... 김밥집이 있는데 여기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은 가 <웃음> 교내에서는 나름 <웃음> 괜찮은 것 같아 시험 기간에 꽉 차있어 어. 그런 약간, 그런, 고급 정보 같은 것들은, 그, 서울대 커뮤니티?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뭐 있었잖아. 어, 어, 거기서 다, 어. 그냥, 아, 알 수가 그, 있어. 거기도 많이, 거기도 사는데 많이 공유하고, 어. 그런 거잘안 하는 편이라. 아. 어, 여기가 이제, 문구점. 어, 좋다. 그렇게 아그 기념품 샵 같은 건 어딨어? 그거는 저쪽 사회계 쪽에 있어 사회 아, 쪽에 있어 이제 이쪽으로 갈 거길 좀 들러야 할것 같아서 기념품 샵 그래? 응. 그 마지막에 그 이쪽으로 어, 어어 이게 이쪽이 이제 기숙사 가는 길이긴 한데 응. 이쪽으로 가면 입문대가 나오거든. 요다 음 입문대. 야 사범대 는 어딨어? 사범대 어, 없지. 사범대랑 <웃음> 입문대 근처 같이 아니야? 같이 있을 것 어어, 같은데. 느낌이. 이번 학기엔 몇 학점 들어? 나3 3? 하나? 3, 아 진짜 완전 완전 취준생 모드네 이제 안 들어가도 될걸? 여기서 돌아보면 나무 사이로 감정감이 보이거든 어저 위에 아아 아, 오늘 하늘 좋다 우리 왔던 길 아니지 여기? 어 아니야. 어. 여기가 에듀케이션이라고 쓰여 있네아그 사범대인가? 사범대쪽인가. 오. 칼리지어 에듀케이션이니까 사범대. 저 위에는 뭘까? 저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 아그 그래? 공터야. 아 공터야. <웃음> 여기가 사범대고. 응. 요. 오. 사범대 뒤에 있는 길로 쭉가면 기숙사가 나와. 음. 근데 기숙사 거의 갈일 없잖아, 그렇지? 네, 여기서부터는 사범대 지나서, 응. 이제 입문대를 지나서, 응. 이제 다시. 사하연 그리고 사회과학대학교 쪽으로 들어가서 음. 기념품 샵을 가면 음. 아 역시 가이드가 있으니까 딱 효율적으로 찍는 것 같아 여기가 <웃음> 이제 인문관 어. 근데 이게 옛날 거고 이거 좀더새 거로 보이는 게 이제 신양관이라고 해서 신양이 어떤 분의 호의인데 그분이 학교 음. 공부를 많이 하셨나 봐 음. 신양 인문관, 뭐 신양 공대 이렇게 막한 어. 여러 개를 지우셨어. 한 이름으로 건물 여러 개 그거 따는 것도 쉽지 않은데 두산 입문관이네 두산 네가 뭐분이할 수가 없요 그럼 입문대가 따로 있는 거야 여기 말고 아 입문대 이게 입문대야 아 이걸, 이 새로 만든 거 이제 밑에 있는 게 이제 예전에 입문대 아 구건문 일 거야 그것만? 내가 들어가 본 유일한 입문대는 요 2번인데 이게 두 번째 건물이라서럼 거겠지? <웃음> 근데, 저, 이번에, 도거동문학가가 있어. <웃음> 저기, 막, 밑에 열람필처럼 그냥 공부할 수 있을 카페 있어아요 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나는 데는 자하연입니다. 음, 아까 거기? 아까는 위로 봤다면 우리는 이제, 응, 음. 음. 이제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봤다면 위에서 밑으로 음. 아래로 보는 거고 이제, 이제 오른쪽으로 이 건물이 이제 학식 음. 그리고 서울대생이면 한 번씩은 먹는다는 이티요 자, 티나무 자연전에 있는 아플? 어 얼마야? 아플은? 반에 위에 이렇게 크림이랑 초코 이런 것도 올려준다. 어. 자치기 이제 잘하는 연못. 어. 봄 되면 사랑이 꽃핀다는. <웃음> 가끔 오리들도 보이는. 어. 어디서 오성이 좀 모르겠지만. 그게. 이때 정문 쪽으로 가네. 사실, 여 자연 1층에는 농협이 있고요. 네. 여기서 학생증 발급받아요. 아, 농협이구나. 서울대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쌓아야 되는 뭐 자격증이라든지 스펙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 어, 자격증은 없고. 응. 학부 성적 좋아야 되고. 학부 성적? 아. 그러니까 학부 성적이 좋다는 게막 1등 하라는 건 아닌데, 응. 그 과에 필요한 과목들을 음. 정확히 다 들어놓는 게더 중요하고. 아 그럼 뭐전공학점이라든지 그런 걸좀 세세하게 따진다는 얘기네 음, 근데 이제 완전 다른 과에서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은 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음. 그러고 나서 자기소개 썼으니까 음. 면접 보셨죠? 네, 면접 봤죠 면접 면접은 저... 그 크게 과가 다른 없고. 것 같은데 음. 우리 스 경영대는 영어 면접을 보거든요. 와우. 영어로 보는 거 아니지만 영어 질문이 있고 문제를 풀고 5분 동안 그걸 문제 푼 거를 이제 면접관이랑 얘기하는 이 여기 카페 이야기가 그래도 서울대 아니었어 그래도 커피가 음. 맛있다는. <웃음> 저긴 얼마야? 네. 한 3천 원, 0천원 정도. 이제 아까 느피나무는 1,500원, 아니 200원, 2,000원 정도 하는데 음.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급대가 다르구나 여기 이제 화설이니까 네 손잡혔다고 나무는 이제 조합원 가급을 하면 은 음. 할인을 해줘 음. 여기가 법대 아, 법대야, 와 법대였지, 지금 로스쿨이 아 여기구나, 오, 천법법학관이었구 <웃음> 이게 이 측에 있는 게 아마 무슨 나도 이름이 들어 갑자기 이름 이생겼네 <웃음> 그 앞에 써있을 거야, 소지가 이것도 무슨 박물관 뭐 그런 거 아니야? 어, 박물관 같은. 데 어. <웃음> 여긴 경제 쪽인가, 혹시? 어, 규장각. 아. 여기가 이제 경제, 경제 사회대, 사회대 이제, 어. 정면 쪽. 정면? 여기 CU도 있고, 그 옆에 음식점도 하나 고 덮밥집, 음. 위에는 카페 있고. 음. 여기도 자주 와, 혹시? 어. 너가 여기 어, 백일동에 음. 아시아 무슨 연구소인데, 음. 근데 거기, 저기 1층에도 감골식당이라고 학식이 있거든. <웃음> 저긴 한라이푸드를 팔어. 응. 뭐, 그런, 그, 이슬람교 습지는 음. 어, 거지? 그건 좀 센스있다. 근데 여기도 괜찮아. 근데 멀어서 잘안 왔어. 아. <웃음> 여기 귀찮아서. 그러니까 정년도 이 사제 도서관. 응. 음. 거기서 고시를 많이 한다고 하지. 아. 1층에, 기기념품샵입니 아, 여기가 기념품샵? 물론 아까 학생회관에서도 있었는데. 응.